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전, 제가 며칠 전에 악튜 러스 AK 전동권에 대해서 리뷰 영상을 올렸는데 어, 한정을더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악튜 러스 AK105 커스텀이라는 모델이에요. 어, 이전에 있는 영상과 다르게 조금 긴 모델이죠. AK105 커스텀 음, 이 제품의 뭐 특징은 뭐 앞서 나와 있듯이 제가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악투러스라는 회사가 이 a k 에 이런 여러가지 어 기본 세팅 목재 핸드가드 목재 스톡 이런 제품에서 이렇게 택티컬한 스톡과 스톡과 이렇게 핸드가드를 추경을 해서 파는 회사로 유명하죠 어,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은악투러스라는아크투러스라고 하기도 하고 악투러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악투러스를 하기 때문에 저도 똑같이 악투러스라고 하겠습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어 중화권 그러니까 중국에서 제조를 하고 판매를 하는 어 중국 쪽에서도 홍콩이죠. 홍콩에서 에어소프트건을 만들어 팔고 있는 회사인데 아무래도 중 저가형 모델들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어 유저들한테 많이 인식을 하는 게이 AK나 AR들 이런 택티컬하게 어 튜닝을 해서 만드는 파는 회사로 어 많이 유명하죠. 음, 이전의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슷한 라인에 어, 가격대 형성되어 있는 시마라든지, 뭐, RS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ENL이라든지. 근데 ENL은 우리가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제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접근성이 높은 이악트로스 제품을 많이 찾게 됩니다. 음, 그러면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한번 앵글을 제품을 보면서 어, 이전의 AKS-74U 커스텀 모델과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이 AK-105 커스텀은 어떤 제품에 어떤 특색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앵글을 좀 낮췄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 AK의 제품의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AK-105 베이스의 제품이고요. 핸드가드가 어,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AK-746 커스텀 보다는 길이가 많이 길어졌죠. 상당히 긴 핸드가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가 핸드가드를 가지고 있고 어, 소염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흔히 흡사 AR과 어, 비슷한 모양새 비슷하다기보다는 거의 똑같다고 봐야 되죠. 우리 AR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 이 소염기를 채택을 하고 있어요. 14mm 영라사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 핸드가드, 핸드가드 역시 상당히 긴 핸드가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엠락 핸드가드고 상단에는 피카트니 규격의 레일이 달려있습니다. 달려있고 어, 계단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피카트니 레일은 이렇게 일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여러가지 광학률을 올릴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핸드가드는 퀄리티는 상당히 좋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고요. 이전에 그 742와는 다르게 핸드가드의 음, 슬림고리가 양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왼쪽 편에 하나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고리 형태의 핸드가드 슬링 고리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슬링 고리는 요쪽에 한개 그리고 스톡 아랫부분에 요런 식으로 슬링 고리가 하나 더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점 슬링 또는 2점 슬링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쉽게 넣었다 뺐다 할수 있는 방식이 아니고 이렇게 클립으로 꼽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강도나 이런 면에서는 튼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압투러스 각인. 각인은 이 엠락 핸드가드에 프린팅 각인이 되어 있고요. 상당히 뭐 피막이나 이런 것들은 뭐 뺏겨지고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얀색으로 프린팅 각인이 되어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이트 같은 경우는 프론트 사이트와 탄젠트 방식의 이 리어 사이트라고 하긴 그렇고 미드 사이트라고 해도 중간 부분 AK 고유의 이 사이트가 여기, 여기,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자기들이 이 사이트에 맞게끔 이렇게 0점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겠죠. AK 특유의 이 사이트를 그대로 채택을 했고요. 대부분 유저들은 아마 이 핸드가드나 이 뒤쪽 이, 어, 광학 마운트 레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광학률을 올려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이 핸드가드 장전바라고 하죠. 우리가 장전바 보통 전동권의이 장전바의 역할은 당긴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이 부분을 통해서 호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요. 어, 기능은 없습니다. 반동킷이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작동을 했을 때 멈춰있는 방식이고 여기 보이는 요 장전파의 레버 손잡이 이 부분은 어, 추가적으로 옵션을 장착한 거예요. 이거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많이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 제품을 구매를 해서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하면 조금 더 어, 택티컬한 느낌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탄창 아랫부분에 이 맥웰 범퍼, 이 맥웰이라고 하는 이맥 안쪽에 있는 단, 범퍼 같이 이렇게 탄창을 어, 장착하기 편하게 해주는 요 판이 안에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음, 식으로 탄창을 체결을 할때 훨씬 쉽게 탄창을 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을 들었다시피 이 기능이 없다라고 하면은 탄창이 안으로 깊이 밀려 들어가서 이 쉽게 체결을 할때 조금 더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악튜러스 AK는 이런 기능들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l c d 같은 경우는 예전 모델들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있는 그 탄창. 밑 쪽에 있는 판을 장착할 수 있는 것들이 부가적으로 별도로 구매를 했어야 되는데 이악투리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포함 내장이 되어 있다는 것뭐 제거를 할 수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셀렉터, 셀렉터 부분은 이 검지 손가락이 올라갈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검지 손가락으로 작동을 할수 있게끔 기본적으로 이렇게 옵션 셀렉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 다른 AK 같은 경우는 이뭐 GHK AK라든지 LCT 아니면 INF AK 또는 심화 제품 일부 제품들은 이 이렇게 이 검지 손가락을 올려서 이렇게 작동하기 을 위해서는 별도의 셀렉트를 장착을 해야 되는데 이 악트러스 제품은 기본적으로 셀렉트가 이렇게 옵션 셀렉트가 장착이 되어 있다는 게 장점이지 않을까 하네요 이전의 제품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AK류의 어, 배터리를 장착하는 방식은 3부의 이 덮개, 덮개를 뒤쪽을 눌러서 이렇게 분리를 해주면은 딘스잭으로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긴 11.1v나 7.4v 봉 배터리를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이 더스트 커버 이 여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불편하긴 해요. 왜냐면은 AK 특유의 이 더스트 커버를 열고 닫는게 이게 단차가 엄청 빡빡합니다.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 일부러 좀 구부러뜨려가지고 좀 빼기 쉽게 하게 되면 너무 덜렁덜렁 거려서 게임 중에 이게 튀어나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이런 증상들은 이 악투러스 AK 뿐만 아니고 LCT, CMA, GHK의 모든 AK 제품의 이런 증상들은 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어, 이, 이 위에 커버 빼고 꼽는 거는 어 헐렁헐렁한 것보다 이렇게 빡빡한 게 좋습니다. 헐렁헐렁하면 그냥 막 빠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빼기가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고점은 그 참고로 하시고 마찬가지로 윗 부분에 이렇게 기어박스 윗 부분에 이 오픈형이다 보니까 뭔가 추가적으로 반동킷을 장착을 한다든지 할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 저기 이전 영상의 댓글에 보면 은 LCD 반동킷은 호환이 안 된다라는 어 댓글이 있어가지고 그런 점은 참고로 하시고 기어박스 같은 경우는 퀵스프링 가이드 기어박스를 채택을 하고 있어서 탄속 조절이 조금 더 용이한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제품의 또 하나의 대표적인 특징이라는 게이 스톡인데 기본적으로 CTR 스톡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 이 스톡은 접히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m 포 스타일의 스톡을 장착을 하고 있고 지금 CTR 스톡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지만 본인의 스타일에 맞는 스톡을 장착을 할 수가 있어요 어, 제 개인적으로 이 스톡을 전동건 스톡으로 바꿔서 배선을 뒤로 뺄수 있는 이런 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이 뒷부분에 가공을 조금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배선을 이 윗부분이 아닌 뒤쪽으로 뺄수 있을 것 같다는 라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모터 그립 모터 그립 역시 이전에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AKS 746 커스텀 모델과 동일하게 맥풀 스타일의 이 그립을 채택을 하고 있고 뒤쪽에 서레이션 이런 식으로 오돌도돌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립 그립 이렇게 잡았을 때 이런 느낌이라든지 이런 건 상당히 우수한 편이에요 요 부분도 살짝 들어가 있는 부분들 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배터리는 7.4V를 쓰게끔 권장을 하고 있고 이 제품의 오너 주인 분께서는 토크 모터를 교체를 했습니다 토크 모터를 교체를 했고 영상 초반에 보여드린 것처럼 11.1 v 를 사용을 하더라도 뭐 단발 버그라든지 어, 연사를 단발을 샀을 때 트리거 락이라든지 이런 점이 없어요 그래서 11.1 어, 음, v 를 사용하실 분들은 음, 토크 모터 교체를 항상 필수적으로 교체를 하셔야 된다는 것 영상 속에서 한번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제품을 구매를 하면은 탄창을 두 개를 제공을 해요. 여기 보이는 노말 탄창 한 개와 딸랑딸랑하는 연사 탄창 하나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연사 탄창은 아래쪽에 이렇게 태엽식으로 연사 탄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탄창의 퀄리티는 높지 않아요. 상당히 뭐저 퀄리티 탄창이기 때문에 이 탄창을 보통 구매를 하셔가지고 게임을 뛰시는 분들은 이 순정 탄창보다는 어 추가적으로 뭐 가더사에서 나오는 탄창이라든지 이런 AK류의 옵션 탄창을 구매를 해서 많이 사용을 하시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 노말 탄창 역시 뭐 급탄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기 때문에 노말 탄창을 추가로 구매를 해서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탄창 같은 경우는 뭐 시마 탄창이라든지 아니면은 중재 AK 탄창 어, 또는 여러 가지 그 가도사에서 나는 옵션 탄창들이 있어요. BTS 탄창들이 호환이 되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아크투러스, 아크투러스에서 출시 판매를 하고 있는 AK-105 커스텀 모델이라는 AK 한 장을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음, 이전에 제가 AKS-746 커스텀 모델 리뷰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크게 음, 중저가에 형성되어 있는 이 AK를 구매를 하시는 고객들 중에서 선택을 할수 있는 선택권들이 몇 가지가 있죠 바로 이 아크츄러스 제품 그리고 시마에서 나오는 AK 시리즈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는 INF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INF AK 시리즈 또는 뭐 ENL 시리즈를 될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은 뭐 ENC나 여러 가지 AK의 전동권을 판매를 하고 있는 메이커들이 있습니다 가격대는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중저가 형태로 형성이 되어 있고 이 제품 역시 지금 레드올프나 WGC에서 직구가 가능한 부분인데 어이 제품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00달러 중 후반 선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 200달러 중 후반 선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구를 했을 때 30만원에서 40만원 사이 정도의 구매가 가능한 제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뭐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린다기보다는 음, 이 정도 금액대에 선택할 수 있는 AK 중에서는 아마 이아크투러스 제품이 어, 최상의 선택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작동성, 정동공 같은 경우는 이 작동성을 예를 들자면 기어박스 내부를 튜닝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순정 작동성을 어, 어느 정도 생각을 한다고 라 하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써봤을 때 단발 트리거감이라 이런 것들은 확실히 기본적인 회로가 내장되어 있는 INF 제품들이 작동성이 좋아요. 내구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저가의 회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좋은 점은 있습니다. 다만 이아크튜러스 제품의 AK는 LCT와 유사한 스틸 어, 이 상판 덮개, 뭐, 이 하부 프레임, 요런 것들, 이런 부분들이 스틸로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틸프레스의 AK를 선택하시는 고객들 중에서 상당히 높은 퀄리티의 AK 제품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덮개나 이 프레임이 AK가 근 LCT와 흡사할 정도 로 상당히 퀄리티가 좋습니다. 하지만 GHK나 A, 그 LCT의 그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뭔가 그쇠 느낌 확실한 쇠라는 느낌보다는 좀 떨어집니다 떨어지긴 한데 아마 이게 도색의 문제지 않을까 해요 아무래도 금액대가 있기 때문에 뭐 그들 그 제품들과 동일한 쇠를 사용하지는 않았을 거고 분명히 조금 저품질의 쇠를 사용을 했을 건데 아무래도 도색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유광틱이 나기 때문에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 정도 금액대에이 정도 퀄리티의 외관을 가지고 있는 AK는 흔치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음 어쨌든 음이 정도 중저가 형태에서 나오는 이아크트러스 AK 제품 상당히 괜찮은 제품임에는 어 틀림이 없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기본적으로 AK를 기본형 AK를 구매를 해서 이런 식으로 튜닝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어, 기본형 제품을 구매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완전히 튜닝이 되어 있는 제품을 사는 게 좋겠죠 아크트룩스의 장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AK-105뿐만 아니고 AKS-746 커스텀 뭐 AKM 커스텀 여러 가지 커스텀 제품들을 이래 완제품 형태로 저렴한 금액에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음, AK를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이 있다 라고 하면은 이아크트로스 제품도 한번 어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음 그런 주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꾸 이아크트로스 좋다 좋다 하니까 이게 뭐아크트로스에서뭐 협찬을 받고 막 이런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데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음 아무튼 뭐 소비자 입장에서 잡았을 때 손에 착 감기는 총이면은 분명히 좋은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핸드가드 마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바디 마감이라든지, 뭐, 스톡. 이 제품 같은 경우는 M4 AR 계열의 스톡을 장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CTR 스톡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은, 뭐, 옵션 스톡을 장착을 할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음, 이 영상은 아크트러스 AK를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에게 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은 마지막으로 이 AK 제품을 리뷰할 수 있게 빌려주신 음, 지인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다른 제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